오늘은 제가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해요 벌써 3시인데 아직도 점심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 말고도 여러가지 보여드릴 건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코트예요 디자이너님이랑 협업하는 제품 알려드렸잖아요 그 제품이 샘플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입어보면서 어떤 게 좋은지 체험도 해보고 혹시라도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고 하려고 하나왔고 뭐뭐 보여드리려고요 바로 여기입니다 온리 고 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냥 밖에서만 봤을 때는 카페인 줄 알았는데 식당이라고 하네요 따라란 저희 여자 성 연어 정식 준비해 고드릴게요 아, 네. 지금 이거 되나요? 저희 런치 메뉴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 아, 네. 2시까지에요? 아, 그러면은 리조또랑 깻잎 파스타 드릴게요 리조또랑 깻잎 파스타요? 네, 네 준비해드릴게요 네 머리가 오늘은 좀 이상한데? 괜찮은데? 음, 풀 출고 다닐까요? 푸는 게더 나은 것같아 너무 배고프다 네, 깻잎 파스타랑 리조또 준비해드릴게요 저 깻잎 페스토로 만든 오일 베이스의 파스타고요 리조또는 저희 묵은지로 만든 게 특징이고요 맛있게 드세요 네. 조금 덜어서 <웃음> 너무 맛있어요 이게 한정살이 엄청 바삭하잖아요 그 바삭한 한정살에다가쌈장소스가딱 찍어주고 거기에다가 페스토까지 한식이랑 양식 느낌이 둘다 나면서 뭔가 이 조합 자체가 엄청 맛있네요 조합 최고 리조또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에 수란이 있거든요 이 수란을 이렇게 터트려가지고 같이 음!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어, 스타어서 먹어볼게요 음, 죽이나 볶음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좀 아쉽다. 아, 배부르다. 어떠세요? 너무 맛있었어요. 사실, 기대했던 거 이상인 것 같아요. 깻잎 파스타가 맛있다고 듣고는 왔었는데, 원래 런치 메뉴로 다른 거를 먹을 뻔 하다가, 결국 그걸 시키는데,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. <웃음> 네. 고고! 이거! 이게 제가. 지금 샘플 나온 거 입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제 밥을 먹고 나와서 돌을 보러 갈 생각입니다 돌물쇼룸에갈 거예요 무슨 소린가 하시던데 <웃음> 같이 한번 가보시죠 짜잔 포탈 마블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오.. 음, 가아니다 이렇게 건물 전체가 쇼룸인데 2층에 가면 제가 오늘 보러 온 싱크대 상판을 볼수 있다고 해서 가는 중입니다 2층. 세라믹 상판을 보러 온 거였어요 <웃음> 근데 제가 원래 찾던 그 스타일이 여기에도 없네요 사실 어제도 보러 오고 그제도 보러 오고 <웃음> 지금 요즘에 계속 싱크대 상판을 보러 다니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것을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언제 찾을 수 있을 거나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옷 찾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딱내 마음에 드는 그런 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열심히 발품을 팔아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설치하기 전까지는 찾을 수 있겠지?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돌아다녀 보려고요 이제 여기에서 서울숲으로 이동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일정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코트를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코트가 사실 비밀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디테일이 숨겨져 있는 것도 많고 스타일링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서 저도 실제로 체험해보면서 걸어다니기도 해보고 산책도 할겸 해서 서울숲 쪽으로 가보려고요 같이 출발해보실까요? 이미 저는 출발해서 가고 있어요, 사실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서울숲이에요 네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서울숲에 <스테에> 도착했습니다 <웃음> 아 이거 진짜 저는 브이로그는 아직까지 너무 어색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네요 <웃음> 이게 바로 디자이너 지혜님이랑 같이 제작한 옷이거든요 제가 오늘 실제로 입고 활동도 해보고 스타일링도 여러가지 해보려고 여기로 왔습니다